<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예. Hello Yes, I'm on 반갑습니다 음, 그냥 한국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시, 어, 같이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어이고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Hola Um, <웃음> just just practice, that's it, I mean, you can improve.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어, 기분이,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지금 첫 방송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네요. 시작부터. This is the first live streaming and it's kind of fun.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아,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주셔서 굉장히 놀라움네요. It's kind of surprising. Many people comes in. 음, 반갑습니다. <웃음> 예, 오늘은 저 화면 왼편에 보시면 저 크로스워드 퍼즐 보이시죠? 낱말 퍼즐. 같이 그냥 천천히 한번 풀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웃음>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음. Uh, mostly, I'll be speaking in Korean here. 아예 um, oh yeah. 주로 한국말로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요. 한번 같이 대화하는 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Oh, from Mexico, right? Mexico. 안녕하세요. 예. I'm a beginner. 초보자예요. 예. 괜찮아요. 그냥 재미있게 같이 퍼즐 풀었으면 좋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잘 잤어요. 아주 잘잔것 같아요, 어젯밤이. 사실 어저께는 좀 피곤했는데 오늘 잘 자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페루, 어, 미셸, 미셸, from 페루, 오케이, 올라, 음, 어, 벌써 이제 라이브 시작한지 4 분이 지났네요. 헬로 l l o <웃음> Hi Sonya, <웃음> Nice to meet you. 한글 키보드가 필요해요? 아르헨티나, 올라, 아, 예, 올라, Hi. 한글 키보드가 있으면 다시 같이 풀기 좋은데 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제가 생각은 해볼게요 네 라이브 시작한지 4분 30초 정도가 지났네요 <웃음> Nice to meet you <웃음> 고맙습니다 아르미 반가워요 네잘 지냈어요 고맙습니다. 음... 그럼 슬슬 이제 풀,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음... 지금 어떻게 푸시는지는 다 아시나요? 저 크로스워드 낱말 퍼즐인데요. 지금 6개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풀어가면서 단어를 맞춰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I'm happy to see you too. <웃음> I'm kind of really exciting here. 음. 어 벌써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네요. 어, 같이 한번 그냥 재미있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음, Hi! Where do you go? Oh, Hi! 어이구, 자는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음. Uh, can I ask, where do you live, Suna? 자는 시간 음. What are the main words in Korean I should know to understand some structures of sentences or something along that? Um, 그냥, 글쎄요, 뭐라고 답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나, 너, 뭐, something like that. Uh, very, I mean, you can find in many videos on YouTube about that. Just basic videos. 아우, oh, 중동에 사세요. 아우, 굉장히 늦은 밤일 텐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슬슬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어, 뭐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쉬운 게 뭔가요? 여기서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안녕하세요 <웃음> 어, 저, 저번에 같이 한번 풀었었죠? 나딘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어, 첫, 어, 제가 보기엔 제일 쉬운 거는 가로 가운데에 있는 문제 퍼피 퍼피인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풀어 볼까요? What's Puppy in Korean? 음, 퍼피가 한국말로 뭘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음, 아까 답을 주신 분이 한분 계셨던 것 같은데 아, 예. 또 답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Oh, I see many answers. 답이 많이 보이네요. 어, 약간의 오타도 보이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제 얘기가 더, 좀 빠른가요? Am I talking too fast? <웃음> It's okay, you c a n forget everything, but you just, just practice, make you perfect, I think. 강아지, 강아지. <웃음> 네, 첫 번째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네, 강아지가 맞습니다. 많이들 맞춰 주셨네요. 어, oh, slower, slower. 오케이. Okay. 좀 천천히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 o u p l a n on making videos about all e r i n g s verb endings. There are many, so many kinds of verb endings in Korean. I know it's very hard to study. And someday I'm gonna make it, but it takes time, so sorry about making you waiting for that. But I'm p l a n n i n g too. Oh,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어, 아침을, 예, 아침 먹는 거 중요하죠. 아침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어, 음. oh, you can see improvement, that's important. Uh, it takes time, but you see the progress, that's good for you, really. What Korean English dictionary? Korean English dictionary. I usually use online, like three three dictionaries one from Google Translate in Naver uh, dictionary and Tom dictionary those three are what I use <laughs> yes I'm planning to have this often, often. thank you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시네요 third dictionary was 다음 다음 like next in korean like d a u m i <laughs> okay 한국 말로 할 거예요. 거의 i mostly speak in korean here but you know <laughs> yes 다음 어 uh, 웬만하면 한국 말로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네, 다음 딕셔너리. That's what I was talking about. 음. Oh, word and endings. Okay.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제가 한번 골라 볼게요. 어... 문제 맨 밑에 보면 세로 오른쪽 vertical on the right. 또 문제가 보면은 여기선 ring이라고 써 있네요. ring. What's ring in Korean? ring을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음, 여와끔 uh, I don't teach private classes 음, 네 답이 몇몇 분들이 답을 써주셨네요 음. Um, i never used Duolingo yet, so I, I don't know what to, talk about, what to tell you about this. And I often use Google Translate. Mm. Oh, you catch some words. That's good. Mm. 네, ring in Korean.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ring. 지금 네, 몇몇 분들이 답을 써주셨는데요. Is it good about... Uh, uh, do you mean Google translate? I think it's pretty good and I think it's improving mm. uh, What is different between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Uh, actually, I made a video about this um, The ori origin is different 고맙습니다 is pure Korean expression and 감사, the word 감사 i s actually came from, derived from a Chinese characters. And basically they mean the same. 오케이, 음, okay. 네. 그러면은 <웃음> You're welcome. 어... Ring, 한국말로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많이들 써주셨는데요. 반지 어, 어떤, 어떤 분은 팔찌라고도 답을 하셨는데요. 팔찌는 어, 손목 On the wrist is 팔찌 And on the finger 손가락에는 반지 어,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반지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웃음> 네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뭘로 한번 가볼까요? 맨 위에 있는 문제 볼까요? 가로 맨위 top horizontal 문제를 보시면 a company as a noun 그러니까 명사로 a company 뭘까요? I, this is hard. Not really easy. But you can hear this word quite often, I think. a company in Korean mm. <웃음> 고맙습니다. Oh, you don't understand? Oh. A part is bracelet, right? That's right. Hmm. Uh, 한국말로 많이 하다보니까 몇몇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Mostly, I'll be speaking Korean, so it's can, it can be very difficult for some viewers. I think, but still, you can practice and eventually you get, you'll get better. That's what I think. 수반 수반 can be right in some cases. Yeah, 수반 can be right, but in this puzzle, it should be a different one. Mm -hmm. Yes, yes, better for learning, I think. Kendra. What? What's Kendra? Can I ask? 안녕하세요, Lily. <laughs> so, Accompany is a noun. Yes, 강아지 is puppy. 오전 4시 15분이요? Wow, it's, it's too early. From France. Oh. Thank you. Um, uh, merci. <laughs> 감사합니다. I see some answers. <laughs>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omments, everyone. Uh, a company is actually a verb, usually, I mean, yes, in English, but A company is a noun. A company is a verb, that's right, but uh, In Korean, something, something, 하다 is verb, and just something, something is a noun, that's why I said as a noun Oh <laughs> Different Assignments? I'm trying to use a different quiz, different puzzles, different, you know, some games. I mean, just mainly to practice your Korean. That's my, that's my plan. 한국어로, 아니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게임들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지금 가로 위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아, 어, 여러분 들이 한번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몇몇 분들이 답을 써주셨어요. The answer is 정답은 동반, 동반. 예, 동반 맞습니다. 동반. Um, 동반 is a, is a noun, and 동반하다 is a verb in Korean. 동반자 is a companion. For your information. 음, 지금까지 좀 쉽나요? 어렵나요? 어떠세요? Companion, 예. Yeah. 동반자 is companion. 동반, 예. Yeah. 몇몇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Uh, what's different? Of 마치 and 드시. Um, uh, 마치 and 트시 <laughs> How can I explain it? It's a little different. Like, Machi is not really necessary in a sentence. Um, maybe I'll, I'll explain later after I'm thinking about it. What's a companion? A uh, companion is like someone going with. The someone you're going with, like, that's what I think. <웃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다음 문제 뭘 풀어 볼까요? 세로, 음, vertical, 가운데 문제를 보시면 Student club in your school. Student club in your school.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Pronunciation is really bad. Um, don't know how to practice it. Um, just, I think listening a lot also helps. Eventually, like, gradually helps. That's what I think. And see many videos, and try to repeat. <laughs> 고맙습니다. u uh, r good learning Korean apps? Uh, actually, I, didn't, I don't really know about the apps. So, sorry. I, I cannot answer about that. And pronunciation, pronunciation of real. Do you roll your tongue? Not as much as in R in English. Actually, I don't really... Do I really roll? No, I don't think so. Just, just, some people explain it, like it's between L and R. I'm kinda agree with that. Hmm. Uh, I see some answers, right answers. The stu student club in your school, 한국말로는 동아리, 동아리 모르겠어요? 아, 다알 수는 없어요. 근데 같이 연습해보는 거니까요. 네, 한국 학교에 동아리 많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웃음> 네, 많은 분들이 맞추셔, 맞춰주셨어요. 동아리가 이 정답입니다. <웃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바로 넘어갈게요. 어떤 거... 아! 두 문제가 있네요. 세로로는 lecture 가로로는 unselfish and faithful to your close friend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o oh, Chinese word? Um, Yeah, some words are similar uh, may, Probably because there are many words are derived from Chinese characters Best way to learn in Korean? I, say, I think it depends on the individual like every, everyone has their own weakness and their own interest so I can't really say which one is the best 어, uh, Learning foreign l a n g u a g e is a really long, long run, like you should take a lot of time. That's what I think. 와우! <웃음> wow. 네, 정답을 말하, 벌써 말, 말씀해 주신 분이 몇몇 계시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웃음> 네, 잘 지내요. 음... 일단 어, lecture is 강의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and faith unselfish and faithful to your close friend is really So that's the final answer. Yeah, practice is really important. 음... 음. 의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의리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가까운 친구들일수록 을이라는 말을 줄곧 사용하긴 해요. <웃음> 오, 다 맞추신 분이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Uh, 강의 s 강의. Not really 강의. More like 강이 would be right. 강, just e. like 이. Like ㅇ and 이. E. 강이. That is right. but not really 강에 <laughs> thank you Sonya i 리 의리 is like in dictionary, it says loyalty but I don't think loyalty is the right word for that because I think loyalty is something you do to your king or someone the higher person but 의리 is just among friend like how can I explain it? like just faithful, like u m really like unselfish, like you do something for your friend or something like that mm. yes, it takes a lot of, a lot of time 강의 uh, when I pronounce it slowly 강의 but usually just 강이 강이 How do you hear it? 강이 강이 있어? 강이 들었어? 강이 You can just pronounce, pronounce it like 강이 It's fine. Uh, do you recommend study of 한자 or 한자 for Korean learners? It definitely helps but it can be really hard that's a problem and it can be interesting it's yeah it's in interesting uh, but basic first that's what I think chungi is loyalty yeah chungi is pretty much the same as loyalty what should I answer with Korean comment Mataréo and sohngheo. Um, I don't know. Just ne 네, if you want to. Um, uh, I don't really do those kind of stuff, so I don't know. <laughs> I don't know. Uri. <laughs> <laughs> really. Uri really is a noun. It. Uri really is a noun. And. uri is s n mean, it's like he has a uri something like that what are the rules for using yo um ah uh, what um maybe you should you can watch the video i made like so I <laughs> know yo. Just normally, when you say like "뭐뭐해" "뭐뭐있어", then just put "yo" at the end when you say when you want to say that in polite, polite manner. And usually, just putting adding "yo" is fine. But sometimes there's an um, exception. I was getting a tattoo, so I was just checking. <laughs> Thank you, Sonia. Oh, thank you. What's the best way to practice speaking Korean if you have no one to talk to? Um, when I, when I practice English, I bought a book. It's, a, a, it's just a conversation book. And you know, like Mike and Susan talking to each other. And then, I'm trying to Uh, what's the word? Uh, pret I, I, I pretend to be a mic and I was just talking to her. Just reading the conversation with a little bit of acting. That's what I did. Thank you. I usually talk to myself. That's, that's also good. Hmm. This is the first session I, I have. ever did. I hope you'll a lot fun with this. 아 어, 제가 이거 첫 번, 처음으로 해 보는 건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ften I speak too fast for you I, I think, but I try to slow it down. 제가 가끔씩 말이 빨라, 빨라지긴 하는데요. 좀더 여유 있게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d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반가웠고 즐거, 어, 전 정말 즐거웠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웠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hope you see you soon.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